부평구 금쪽같은 여러분 안녕? 오늘은 부평마을 학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부평마을 학교는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초, 중학교 나이대의 아이들이 우리 부평에서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마을 속또 다른 학교라고 할수 있어. 내용은 음악, 미술, 공예, 봉사인문 마을 생태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 가능해. 부평마을 학교를 운영하려면 5인 이상의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여야 해.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의 공모 분야로 나눠지는데 주민 주체형, 기관 단체형, 마을 기획형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각 유형별 특징을 잘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돼. 부평마을 학교에 공모 신청하고 싶은 금쪽 같은 여러분을 위해 더 자세한 내용 알려줄게. 먼저 부평마을 학교에 선정되면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부평구에 있는 교육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1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직접 모집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그리고 공모 신청은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받을 예정이니까 꼭 메모해두기. 공모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돼. 오늘 내 얘기를 듣고 부평마을학교에 더 궁금증이 생겼다면 2월 8일 부평구청에서 진행하는 통합공무사업설명회와 컨설팅에 참여하면 좋을 거야. 2023년 부평마을학교 교장선생님은 누가 될지 궁금한걸? 2023년 1월에 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주목해줘. 그럼 우리 또 보자.